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클일 났다 클일 났다 클일 났다, 났다 국내 최초 딸기 튀겨 먹기 딸기를 튀겨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일단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튀김기에 기름을 넣어줘야겠죠 자 기름은 한 절반 정도 온도는 최고로 190도로 해줄게요.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겠습니다. 여기 망에다가 딸기를 담아 놓을 거예요. 최대한 물기를 좀 빼주고, 그 딸기를 씻을 때 물기가 남아 있으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오, 막 뜨거워지려 고그래 지금 190도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와우 괜히 또 많이 만들면, 은 맛이 없으면 다 버리잖아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으, 떨린다, 떨린다 아, 떨린다 딸기는 튀겨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내 최초 딸기를 튀겨서 먹는 사람 어? 됐다 열어볼게요 왜 안열려? 왜 안열리지? 왜 안열릴까? 어 오, 오. 오, 뭐야 자 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이게 몇돈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앗! 자, 지금은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지만 어떠냐? 1 0 80도 정도 되거든요. 180도. 180도에서 자, 180도에서 딸기를 한번 튀겨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아! 아! <웃음> 아! 깜짝이야. Oh, 오우 shit.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Oh, oh, oh. My God. Oh my g 잠깐만, 나 이거 못 찍겠어. 아, 이 작전을 좀 바꿔야겠어요. 작전이 무엇이냐? 오, 오, 오, 오. 야, 갑자기 막 그냥 막막 막 떨어져. 잠깐만. 어우씨. 아, 죽을 뻔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나 방금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 진짜. 자, 딸기 하나. 하나 넣고 바로 문을 닫겠습니다. 딸 용서해라! 아, 살려줘! 한 3분만. 튀기려고요. 한 3분만 튀깁시다. 오케이. 아. 자, 이제 3분 경과됐어요. 문은 그렇게 어렵게 열지는 않고 그냥, 문은 쉽게 열었는데, 오, 뭐야, 이거. 어, 괴물이 됐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괴물이 됐어요. 오, 씨. 이거 봐. 왜 이래? 안에는 지금 그 엄청 속살이 엄청 하얘요 속살이 엄청 하얀데 밖에는 지금 난리 났어요 냄새는 그 딸기 냄새가 나긴 하네요 너무 오래 튀겼나? 아, 뜨거 음. 음. 아, 이런 맛이구나. 따뜻한 딸기 맛이 나요. 그, 푸딩보다 더 물렁물렁한 그런 딸기 맛이에요. 그렇게 막 맛있진 않네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한천이었습니다.